여러분, 저희가 이제 연말 무대를 이제 준비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또 편곡도 너무 잘 나오고 해서 제가 직접 짜겠다고 해서 짜게 됐는데, 그 세븐틴스럽게? 좀 안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생각해서 새로운 신곡 느낌처럼 다가갈 수 있게끔 안무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 또 포인트 안무도 살리고 그러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렴 안무가 좀,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디 하나 뽑을 수가 없는 게 사실 이거 전체적인 흐름이랑 그림으로 만드는 거라서 어디 하나 이렇게 콕 집어서 여기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뭔가 못 말하겠어요. 제가 만든 그런 거니까 영상 만들 때아 내가 영상 딱 만들었는데 이 하나, 이 장면이 참 아, 내가 생각해도 잘 편집해서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안무를 만들 때도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의 이런 흐름이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전이 안무는 좀 전체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 소화력은 멤버들은 뭐 그냥 소화가 기가 막혀요. 다 소화가 잘 됐던 것 같아요. 5, 6, 7, 8. The noise of me dreaming. 그렇다고 니가 태양은 아니니. 어. 내 맛대로 중심이 돼. 딴, 딴, 딴. 딴 딴딴, 아까 그 룸을 쓴건 거의 가만히 있어도 돼. 이 동작이 더잘 보이려면 자리 이동보다는 그냥, 어, 그냥, 할것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그냥 제대로 제대로 하고. 근데 여기, 여기 저기 그 그냥, 이냥 그냥, 그그러면냥그 그냥, 그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 그냥, 그냥, 그 그냥, 그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한 그냥, 그냥, 그냥, 그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이 그냥, 그 슥슥. 원, 원우도 슥슥 도겸이 슥슥 승관이 슥슥 근데 하는데 번호는 이렇게 빠지고 소리 없이 눈을 가리니 슥슥 띠용 띠용 아, 그렇게 하면 하면 아 근데 뭔가 딱 모여서 이게 딱 쳤을 때딱 올라오는 그걸 하고 싶었는데 아니면 이거 좀돌아서 이거한테 좀 쫓겨볼까요? 소리 없이 눈을 가리니 이러면 되긴 하는데 이렇게 음, 다운해주면 음, 음. 다운해주면 내가 치면 일어나고 이거 해 우리도 아니면 그냥 일어나. 한번 한번만 주면서한아 원은 들어가고 너네 이렇게 나가주고. 내가 상처를 주면 안 돼. 이렇게 날야 돼. 힘이 좀 들어가면 채찍 치는지 따져야 돼 어, 어. 이렇게. 여기 아, 그러니까 어. 이 동작 좀저렇 이런 모습로이둥가니까 I'm 다 o t sure 이 네 멋대로 굴면은 돼 아니 일단은 들어가고 <웃음> <김이> <웃음> 저는 사실 오늘이 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은 게 좀 스페셜한 걸 많이 해요. 화염 방사기를 든다든지. 아니, 개인 디노 동무가 있고 네, 뭐 댄스 솔로가 있거든요. 네, 유니 그런 네. 댄스 브레이크도 있고 캐럿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네, 그런 특별한 거 오늘 좀 콜라보스 네. 에스도 있고. 네. 정말 네. 기억에 남아요. 어저께 운동하고 생일 비앱하고 아 멤버들한테는 그 전날 12시 맞아요. 받았고 자고 있었죠. 저희, 네. 그때 저희가 한참 연습 중이었는데 이제 슈아 영에 생일 케이크를 들고 깜짝 맞죠 <웃음> 네, 그랬습니다. 해피 버스에. 땡큐땡큐 저는 딱 뚜렷한 목표가 <웃음> 있는데 해피 <Happy> 뉴이어. <New> <웃음> oh, oh, <웃음> 어, 기 땡기. 어 진짜요? 오. 저는 건강하고 싶어요. 그 슈아 영의 건강을 말했으니까 저는 조금 목표로 가보자면 지금보다 도좀 완벽한 무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다난 생각은 들어요. 이제 아직 저희는 많이 잠재돼 있는 그런 무대들이 많고 아이디어들이 많다는 네.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0년에 와 제가 열일곱 그 살이 됐는데 2물 살이 돼요. 음. 그니까. 어, 형은 2물여 살이 되죠. 어그어 진짜. 그 얘기는 어 너무 신기한 거 같고 그걸 그에 걸맞게 저희가 하루하루 커가면 커갈수록 더 성숙한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스냅슛 개인적으로 그날 SBS에서 했던 스냅슛 무대가 좀 신났던 것 같고 재밌었고 또 크리스마스도 같이 껴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그 설렘을 줄수 있는 무대였던 것 같아서 하면서도 되게 신났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죠? 연습할 때 연습할 때 너무 힘들었고 부모다할 때도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다리 한번 풀렸어요 마마에서 한는 히트 마마에서 했던 그 LED 깃발 히트가 저는 또 기억이 없는데 이제 히트라는 노래가 뭔가 힘을 확줄때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마마 때 그게 가장 강렬하게 잘 돋보인 것 같고 앞으로도 뭔가 무대를 준비할 때 히트라는 노래는 더 그런 식으로 웅장하고 포부를 약간 확실히 담을 수 있는 무대를 좀 준비하고 싶어요. 네 2020년은 제일 큰 목표 공강하는 거 제일 큰 거고 그리고 더 행복하게 뭔가 사소한 것들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도 어 목표인 것 같아요. 어 좋은 연말 보냈으면 좋겠고 우리 캐럿들도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영말에도 이렇게 머리 빨간색으로 바꿔서 무대 하기로 했어요. 2020년 더 불처럼 약간 더 핫하게 더 <웃음> 우리 노래 히트처럼 네, 더 많은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뭐 축구에서 중국에서 사실 중국에서도 그 행운의 색깔은 빨간색이잖아요. 이 행운 가지고 여러 번 하는데 좋은 무대 그리고 우리의 좋은 모습 뭐 좋은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밝고 그리고 웃어 많 웃음 많은 사람이 항상 행복하고 그리고 운 좋아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웃으면서 이렇게 받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함께 2020년 이팅 하고, 건강하게 지내자 살만 나게. 네. 그런 삶을, 아, 참, 좋다! 이런 느낌을 받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 2020년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듣는 노래가 어떻게 보면 히트일 수도 있는데, 뭔가 한 해를 살아가기에 히트라는 단어가 좀잘 어울리고, 힘이 있고, 에너지 있는 단어인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은데. 15년도부터 15, 16, 17, 18, 19, 와.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을 흘려 보내고, 이제 2020년을 맞이하는데, 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꿈이라는 게 상상만 하는 꿈이 아니라 조금씩 현실이 되어 가고, 뭔가 실현이 되어 가는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 또 설레할 수도 있는데, 막상 내가 꾸는 꿈들이 너무 현실처럼 다가오다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조금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급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전 세계 많은 팬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뜻깊게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이렇게 열심히 살 거니까 서로가 서로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2020년부터 행복한 한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은 잘 보내셨나요? 아 네, 그렇습니까? 새 어, 네. 네. 해가 시작됐으니까 네. 네. 새해 복도 많이 받고 네. 어, 네. 2020년 한 해도 보내면서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만 하면서 아, 네. 아, 좋은 아, 일만 아, 가득하게 네. 저희 네. 세 분이 항상 응원합니다. 네. 네, 다들 꿈을 이룰 수 있는 202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뉴욕! 하나, 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